혈압, 높은 혈압. 높은 혈압을 보인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4주간 인체시험 결과 4주 후 정상에 가까운 혈압 조절. 리턴큐는 인체시험 등의 과학적 평가 방법을 통해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 인정형 제품으로 인정받은 혈압이 높은 사람의 혈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지금 리턴큐로한달 정도만 경험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도 높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